그냥 볼링 놀이 할 거예요. 볼링 놀이. 이거 쓰러지지 않게 잘 세운 다음에 이거 넘어뜨리면 안 돼. 지금은 지금 넘어뜨리면 안 돼. 응. 자. 너 저를 잠깐 가봐. 그걸로 볼링. 볼링할 거야. 어! 이렇게 하면 안 돼. 잠깐만. 아, 카트이가 잠깐만. 이걸로 여기다 던져. 아니 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걸 엄마 이거 던진다. 봐봐 태식 이거 봐. 하나 둘 셋. 어이다놀이여기다가여다여다가다가이다놀다가이제안녕다 놀이다, 놀이다, 이다 놀이다, 놀다놀 엄마 해본다자이다놀이렇게 하면 절이 넘어지지 않는 다이다 엄청 엄청 멋진 거 만들었어. 도미노, 도미노. 우와, 도미노다. 진짜. 아.